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백설공주. Yeah! <イ> 힘힘힘 힘힘 <웃음> 뭐야 그거? 힘힘 힘 힘은 어, 어디 거야? <웃음> 힘 내라 힘힘힘힘 힘힘힘 사투리 아는 거다 해봐요 오오오오오오. 아는 거? 어. 나가 나가 아이라 나. 아이라 범문나 범문나 죽고 싶나 죽고 싶나 아니야? 죽고 싶나? 죽고 싶나? 죽고? <웃음> <웃음> 깜짝 놀래라 <웃음> 느낌있게 저게 앉아가지고 멋지고 맵시 치고 오늘은 기분이 좋아 야야 근데 포즈 잘 취해. 너의 문제 설레네 애타는 내 마음을 더도 준비됐어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가 <PTSD> 엄청 빨라 와. 와. 리저 어? 누가 공주님이세요? 저입니까왕 마차 준비 다 되었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아이고 <웃음> 어. <웃음> 운전해야지 운전 빨리 <웃음> <마이> 운전해야지요 <웃음> 아유. 아, 네. 아유 그래 그래 아유. 저는 밟을 것 같아요 아유, 아유 그래 진짜 밟아 <웃음> <웃음> <웃음> 나 그럼 바지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나 저거 련 바지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웃음> 一二三哦啊啊啊啊啊啊啊啊怎啊了啊帅啊啊跟他要啊啊啊有啊啊啊啊的要是啊有的啊啊啊啊啊<音>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잉룡이야? <웃음> <웃음> <웃음> 뭐야 그게? <웃음> 아 그거? 그거 몰라? <웃음> 뭐지? 예보 <웃음> <웃음> 여기서 누가 제일 유명해? 자, H.O.T 그리고 S.E.S. 김민종. 김민종은 중국에서 진짜 유명했는데. 미안해, 우리 그라이 아니야. 아 진짜? 아 엄정화, 엄정화. 엄정화. 엄정화도 안 해. 아! 빨리 와서밥 먹어. 너무 안 해. 엄마야, 엄마. 어, 아, 어, 네, 어, 저 이거. 어, 뭐요저 이거 어. 저기 라벤더 사고 싶은데 이거 얼마인가요? 어, 이거요. 어, 어, 10만원, 10만원. 10만원이요? 네, <웃음> 이거에 10만원이에요? 네 아, 너무 아, 양아치 아니에요? 아, 아안 팔면 아, 그... 가자, 가자, 아, 가자. 가강성가서 사게 드릴게요. 얼마, 게. 얼마, 얼마, 얼마? 어, 9,500원. 10만원에서 갑자기 9,500원이 된다고? 어, 이거 건강에 좋아, 이 종각. 종각? 이건 뭔가요? 이 홍삼! 홍삼이라고? 지우는데 다까먹었어요 먼저 시식가고 어, 마음에 면 싸게 릴게요 잘해 <웃음> 자, 예전 서당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나요? <웃음> <연기 잘해>. <웃음> <웃음> 어, 어. 이거 먹어봐 브콘 내가 진짜 이거 학창시절 때 이거 없이 못 살았어. 이거는 항상 내 서랍 속에 꼭 있었어. 이거를 여기서 먹으면 절대 안 돼. 아. 무조건 이게 책상 서랍이었어. 아, 어. 맞아, 옛날에 다다 다 그래 다 그래. 마카오도 그랬어? 어, 당연하지. 자, 한번 먹어봐. 음, 억소도 냄새. 맛있게 안 아? 응, 옥소수 냄새 있고. 공주 대출 대설 응? 공주 대출 대하대요아 방금 대출이라고 그러지 보통 여기서 여기서도 뭔 뭔가 보여줄 수 있나 응. <웃음> 오 죽고 싶나 <웃음> 죽고 싶다 <웃음> <웃음> 자 얼굴 들어가나 보자 한번 얼굴 어디 있어 마스크만 보이는데 <웃음> 뭐야 이거? 이거 뭔데 이거? <웃음> 가든이에요 당신 집인가요? 네 들어오세요 안에 있는 꽃이 모두 다 제가 키우, 키운 겁니까? 네 이야. 맞습니다 어디 제것봐아 수국 수국 오 역시 수국? 꽃 이름 잘하네요 네 제가 직접 키우니까 이름을 잘 알아요. 꽃 키울 시간에 한국어를 좀더 키우시지. <웃음> 누구 건가요? 그저에게 당신에게. 제 차인가요? 맞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네. 안 열리는데 어떻게 됐나요? 자, 어떻게 오늘 포천여행 2회차 예, 어떻게 잘 노셨나요? 엄청나게 놀았어요. 원치. 아 초. 아 <웃음> 자, 이제 또 구독 외쳐줘야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와. <웃음>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넌나 됐으니.